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이석복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0일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첫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둘째 위장평화 및 공산화 업무를 척결하며 셋째,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키겠다고 국민 앞에서 필사직승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근대 우리 역사에서 미국이 우리를 두번 버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었고 두 번째가 1950년 에치슨 라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고 북한의 침략전쟁인 6.25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 번째로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수장은 체계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젊은 애국투사 육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국의 결의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예벽장성단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호국 영령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25전쟁을 도발하여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이 땅을 제뜨미로 만들었던 것이 6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은 62만 명의 전상자를 냈고 유엔군도 미군 전사자 3만 7천여 명을 포함한 15만 명의 전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간인 희생도 24만 명에 달했고 북한군이 학살한 민간인만 13만여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참혹한 전쟁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숨져간 호국 영령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을 도발하고 이후에도 수많은 대남 도발을 저질러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호국보훈의 달 추념사에서 남침주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하면서 호국영령들과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했습니다. 대통령은 호국영령들의 통곡소리는 귀전에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공산화 전략 전술인 위장평화에 동조하면서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이적성 정책들을 빠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붉게 물들어가는 조국 산하를 내려다보면서 오열하는 호국 영령들의 탄식 소리를 다함께 경청하면서 호국 영령들이 편히 잠들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와 군사력 감축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적성 내용으로 가득 찬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한국군의 안보 역량을 불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군인들은 선배 호국 영령들의 통곡소리들을 우국충정의 마음을 갖고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호의 필수적인 한미연합방해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참회 없는 북한 정권과 동침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으며 국방장관은 이에 부하 내동하여 전작권 조기전환에 앞장선는등 스스로 안보 역량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역사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호국 역량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방부 장관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9년과 2020년은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승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북공조위장평화의 속아 패배자로 전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통곡하는 호국 영령들 앞에 가슴을 여미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수호예벽장성단은 국민 여러분께 자유대한민국 결사수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수호예벽장성단 1동 끝으로 저희 대수장과 뜻을 같이 하시는 국민 여러분을 저희 대수정의 명예회원, 즉소포터로 모시기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